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지난번에 원달 낚시 다이아몬드로 타고 그 손맛을 못 잊어서 영목항 해성 피싱에 해성 2호 타러 왔어요 오늘 10월 18일 금메일입니다 11일물이고 어, 날씨는 구름 많음이네요 물색만큼은 외형도가 좋아야 되는데 아, 그렇지 못하네요 물색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 벌써 나오나? 로드는 모짜르트 8초 C160 릴은 자막사 알이아미스 2초 원줄은 0.8호 채비는 단차 23cm? 유동가지채비 고추장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너울이 좀 있네요 너울 없을 줄 알았는데 일개보이는 날씨 좋지만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2 0보 고정하라고 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수심 깊을 줄 알았더니 얼마 안 깊어요 아침부터 외연도 오셨어요 어우 너울이 좀 있네 없죠? 자두 번째 포인트 근데 네, 물색이 슬프다 조용한데요? 어후 어? 풀렸습니다 이거 아, 중간 분이날 난리... 오우 잡으셨네 바닥에 있구나 줄을 가볍게 쓰시는구나 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여기저기 여기 물색이 참 외연도 물색은 아니네요 그나마 여기가 좀 낫습니다 선수의 히트 어? 컷인데 저쪽에 레이저로 나오고 쳤어 쭈꾸미야 이거 뭐야 쭈꾸미 같기도 하고 어? 쭈꾸미는 아니다 오우.. 면방생은 되는데 자.. 쳤어 아.. 저런 녀석이 계속 괴롭힌건가 축광하고 축광 빛이 사라질 즈음 되니까, 한 마리 나오네 네, 축광하지 말아야겠다 잼질도 오늘 빨리하면 안돼 좀기민하게 했더니 다 뜯겨버려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오 히트! 내추럴 기울이네 전부다. 사람이 낚시하기엔 좋은 날씨네. 어우 써좋죠 그낭이잖아 자주 가기보다 조금 모자르네. 캬, 잘 나온다. 갑자기 막 나오네. 자, 아까 고기 포인트로 지나가고 딱기타시네 오, 좋다. 어! 어, 보는 것만으로 슬프다. <웃음> 애기, 애기를 먼저 잡으시면 되는데. <웃음> 자, 세 마리째. 근데 작네요. 아이고, 담을 어, 만나죠. 땀은 땀은 이렇게 나올 때 이럴 때는 가보징가 있는 자리에 제 채비가 흘러가면 물고 그러는 거지 어떤 패턴을 잡아서 그컬러만 물고 그 채비에만 물고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든 낚시가 되겠네요 자, 너울도 죽고 바람도 죽고 바람을 피해서 오신 건가? 쭈꾸미인가? 쭈꾸미가 나라네. 또 쭈꾸미네, 이거. 아유. 어? 밥인가? 밥이구나? 야, 넌 뭐냐? 있고 물속 좋은거 보니까 쓰신적 있을것 같죠? 근데 뭐 물속 사정은 어떤지 모르지 싱커 봉돌 무게 좀 올렸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9시 조금 넘었는데 어떻게 50마리 잡으실래요? <웃음> 히트 있어 없는게 아니야 어우 더블 히트? 아쉽네. WT 보는 건데. 아이고. 저 깊은 데서 끌어올렸는데, 쭈꾸미 나오면 참. 적은 갑이다. 와. 오! 우아까진 좋았는데. 이야, 나오는 사이즈들이 완전히 그냥. 와. 얘는 큰놈이다 오우. 크다기보다는 깊은 수심에서 올라오니까 아, 이거 언제 갑나, 이거. 사이즈는 좋네 많이 올라왔는데도 이야 그래 이런게 나와야지 와 사이즈 좋아 이야. 와 진짜 엄청 크다 지난번에 나왔던 그만한 수심이 이렇게 깊으니까 상등수가 깨끗하지 자, 내리자마자 쭈꾸미 같은데, 이거? 아, 갑오징어인가? 그... Z 분사하는 거 그쪽에 쭉 벌리고 오면 물저항감이 조금 있죠? 한 마리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참 감아야 돼 남을만해? 그래 알았어 엄마 조금 작았는데 철박이보다 좀 작은 거 어우 좋았어 앞쪽에 쭉쭉 히트해고 손장님이 잡으셨어 옆사장님이랑 손장 야 여조사님 진짜 잘 잡으세요 저 뒤편에 여조사님 계시는데 참잘 잡으십니다 어아우아 선수에서도 나온다 역사장님 연속 이태하시고 자 저도 한 마리 크진 않네요 어우 크다 <웃음> 자, 2인 1조로. <이밀조로. 웃음> 선장님 또있대요즈이 레이저 파랑도 잘 나오네. <웃음> 아, 왔다. <웃음> <웃음> 그래. 까이까 좀 맞아주지 뭐. 조금 캐스팅 했더니, 와, 진짜. 많이 오늘은 연연석이 효자가 아니네요. 자, 그 멋지게 지 조금 작다. 그 두루두루 나오는데요. 불가리 그 식사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캠브리의 껌체 갈떡집에서 도시락 꺼내다가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브리오 중어 낚시 오시면 식사하시는 시간도 아까워하시면서 계속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먼길 와서 시간 내서. 낚시를 하시는데 식사하세요 하고 모이시면 그 시간은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율 배신입니다 자 가지를 잘랐습니다 가지 자르고 어.. 애기 두개이단체비자 조류 수직 방향이 아니니까 바로 오죠 조류 음. 수평방향 아, 오늘 가지가 힘들었어 그래도 윗바늘에 오네 사이즈 좋아요 애들이 가지를 물고 바로 놓나봐요. 진짜 뺄걸. 자, 조리의 수집권이뭐 그럭저럭? 아, 각다. 아이고, 씨. 여기도 한 30m 나오겠네. 사이즈가 막 섞여 있네. 따번 나오죠. 요거는 면방색입니다. 괜찮아. 따봐 따봐. 이것도 면방색입니다. 괜찮아 자식, 힘도 세지? 밑에 바으로 레이저 달았는데 계속 걸렸어 응, 뛸까 밑에 바늘에? 에이 잘갔다 어.. 걸렸나요 방색 사이즈는 아니야. 요렇게 따박따박만 나오면 졸지 않고 자랄 텐데. 오. 면방성이면 돼. 수초 보세요, 이제. 밑에 계속 수초죠? 으, 뛰기도 뭐 하고. 계속 놓기도 뭐하고. 아따, 잘 잡으신다. 갑자기 드나타임이네. 아니요, 직결도 가만히 오르고 있어요. 요거는 좀 크다. 어우, 좋아. 이 정도 돼야지, 와. 으흐. 사이즈 별로 안좋은게 다물만하죠? 아 짜식 참 성격 고약하네 교체 바늘 아예 안으니까 컬러를 교체해봐야겠습니다 참잘 잡으시네 옆에 보고만 있으면 무조건 릴링하고 있어 제가요? 네 안해요? 뭐좀 네. 의도 걸린 것뿐만 그거하고 멘탈이 나갈 뻔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낚시는 제 길에 오는 거지 누가 잡으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야지 마리스가 쭉쭉 올라가 크으, 멋져 그냥 저것처럼 게으른녀석한테도기이 온다니까 지들이 있으면 물어주겠지 <웃음> 자 벌리고 올라오죠 면방생만 되면 돼 야. 리필 할 뻔했잖아 이짜셔 아우, 외연도 가버지건 진짜 성격 안좋아. 밑바늘은 아예 안무네, 진짜. 아, 짜발 <웃음> 떨어져요. <웃음> 제일 걱정되는게, 낚싯대 떨어뜨릴까봐. 아, 에이, 그러지 않으시겠지. 제가 낚싯대를 두번수시킨 적이 있어가지고. <웃음> 릴링 많이 안하면 한번 입질했다보면 또 오죠 요놈은 요런 놈들 많으면 정말 괴로워요 우리가 챔질할때 릴링까지 같이 해야지 입행이 되는데 요런 녀석들 많으면 릴링을 많이 못하니까 천질이약해지뭐 어 어쨌든 잡았어 그래 면방생만 나와라 고맙습니다 요런 녀석들만 계속 나와도 히트 잡을때 다같이 막져버려야돼 그래야지 그냥 광호만이 우당탕탕탕하고 심버람두라고 하지 아이 좋아 아우 뭐 늠문나와 <웃음> 그것, 그것도 혼, 혼자 <웃음> 혼자서 눈문나와 <늠문> <웃음> 밑에서 누가 붙여주나봐요 <웃음> 우라노가 기업이가 높지 않은데? 5.8 대1 아닌가요? 네? 네, 릴이요. 우라노이죠? 예예. 5.8 대 1이죠. 그래, 따박, 따박만 나와라. 오우, 그래. 오이네요 네, 네. 대폴까지는 아니고, 찰박이보다 좀더 크게. 그렇지,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자, 애기를 잡고 등 쪽을 잡으면 그... 물 분사구가 바다 쪽으로 가니까 됐어, 억울하지? 어, 그래, 그래 자, 강아지처럼 멍멍 짖네요 찍찍하고 자, 인제 20마리 아, 아침에 너무 죽서가지고 히트! 와조리대가 멋지게 휘었어요 딱 보고 있는데 저 산이 멋있다 그러려고 그랬더니, 초리때가 확끼네 그냥. 아, 저도 낚시하고 있는데, 전화하는 사람이 제일 꼬백이 싫어. 그냥 전화벨 울리면, 안 받을 수도 없고. 이 정도면 레이저에 나올 법한데. 왜 레이저를 안 먹지? 따박, 따박. 심심하지 않게. 초반을 너무 달려먹어서, 이거. 수심이 너무 깊다 오! 죄송합니다 예 잠시만요 요것만 오 됐어 됐어 어이쿠 죄송합니다 자민폐낚시 전부 다 다쳐. 한 17cm? 18cm? 20cm 채 안되는데 전부 다 거기서 나옵니다 히트 더블 히트 아, 트리플 될수 있었는데, 저까지. 내가 너 잡고 간다. 두 번째 나 괴롭혔어. 그래도, 짜시야. 세 번만에 잡았습니다. 아이고, 뭐 참. 작은 조석들이구나 괜찮아. 그래, 너 정도면 담을만 하다. 어, 밑반 에져 나왔어. 처음. 이러면 또 밑반을 못 대죠. 야, 가보징어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계속 그러네. 선생님께서 웬만하면 포인트 지량 같으면 다시 복귀하고 복귀하고 또 흘리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유가 다 있었어. 이 정도면 저아이스박스 혼자 채우시겠는데 왜두 분이서 채우시는 거예요? 다른 거에 이제 뭐가 들어있어가지고 like. 아... 나중에 가위바위보 해놔서 <웃음> 사행성 낚시 <웃음> 자 작다 면방생만 대라 에이 면방생 아니겠는데? 쭈꾸미야 보여? <웃음> 자 아니, 쭈꾸미도 큰 녀석도 아닌 게 무슨 상어처럼 쭉쭉 땡겨. 수심 좀 있나 보죠, 여기? 이 방만 나와라 연방 생이면데 어? 물어 <웃음> 이야 뭐넌뭐와 크다 <웃음> 자 물어 3자는 조금 빠지겠습니다 한28 정도? 어. 아나 진짜 이거 <웃음> 무럭 <무릎> 잡으려고 저거에 어찌 됐든 간에 선생님 참 포인트 찾아서 열심히 다니십니다 뭐 이동을 위한.. 이동, 이동이 아니고 포인트를 찾아서 계속 이동하시네 쭈꾸미인가? 쭈꾸미만한 갑인가 본데? 안 크다 알았 <웃음> 컬러 바꾸려고 그랬더니 나오네요 <웃음> 오, 파란색도 물긴 보네요 내리자마자 괜찮아 아..괜찮아 네. 얻어 걸리는거죠 이거 어우 <웃음> 사이 좋아 가위가 불어져야 잡는거죠 오우 저 이런 것만 잡히면 참 괜찮을텐데 그래 이야 자자 먹물은 났었어 그래도 와이대파이다 진짜 이거아 여기 우리 포인트인데 배운호가 오네 어? 안 오네? 왜안 오지? 거기 같은 포인트 또한번 흘리십니다 내리자마자 작다 작아요 조금 나오니까 잘가 있나. 옆옆에서 에 선생님 이타하셨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자, 뒤에서 선생님도 이트하시고 자, 저도 한 마리 오고 아이, 저는 왜 작은 것만 오지? 어, 괜찮아. 방생 사이즈 는 넘겠어요. 됐어. 30마리인데 한 대여섯 마리 방생해 주고 한 절반 조금 절반 쳤으려나? 응. 절반 정도 쳤네. 괜찮아. 어괜찮아 요즘 이렇게 따박따박만 나와주면 참 좋을텐데 심심하지도 않고 네 됐어 나올 때 이렇게 나와야 돼 쌈나게 <웃음> 생겼어. <웃음> <웃음> 세번 울린 줄 알았네. <웃음> <웃음> 제가 초보라 너울이 아까 심할 때는 이거. 바지를 잘모르겠던데또 우리 없어지니까 또 괜찮네요. <웃음> 쭈꾸미야? 안 보여. 아이고씨. <웃음> 야 귀엽이다 진짜. 이쌰 아유 작다 근데 너무 작다 어? 안 작나? 야 진짜 이 계란 이거 어? 애기보단 큰가? 응? 방생이 여섯 마리네좀큰것좀나어주지 요거는 면방생이다 그너 정도는 돼야지 당을만 하지 어 쭈꾸미야? 어? 쭈꾸미 아니다 아 진짜 같은 포인트 비슷한 데서 조금 조금 옮기면서 하고 있는데 c 알은 섞여 나옵니다 숟가락부터 대포알까지 찰박이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이건 면방생이에요 오 좋아 그럼 돈쪽발 았네. 어, 아, 괜찮아. 어, 좋아. 괜찮은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웃음> 잘 잡으신다. 저한테도 오네요. 작다. 쭈꾸미야? 쭈꾸미 같은데, 이거? 어? 당할 만한데? 너왜 쭉쭉 끌려왔어? 크이크 잡으시다 진짜 갑신이야 갑신 근데 두 마리가 같이 다니나 봐 오우 사이즈 괜찮아? 오 그래 억울하겠지 그래 바로 응? 자 사십 마리 응. 저도 하나 왔어요 빨아 당기는 녀석은 철박이급이든데 찰바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웃음> 에라이. 아주 그냥 쪽 빨았는데. 잘 잡으신다, 중간에서. 내리자마자. 방생은, 면방생은 돼. 오, 영광선보다 큰가? 마이큰가? 덩어리 좀 나와봐라. 덩어리라, 아니네. 준수하다. 딱 찰박이네요. 에라이 그래 딱면망생이다오 어우 오우, 좋아 손맛보시라고 자리 양보하신거구나 어여긴건 좋아 어 좋아 머리 한번 나와봐라 그래, 정머리 으오야두 음. <목소리> 마리째 오우, 잘 먹는다 문호야? 에라이 에이 참 괜찮으세요? 괜찮아 <웃음> 아 옷에 살짝 부딪혔더니 바로 그냥 쏴버리네 별로 크지도 않은 놈이 그냥 되게 큰 놈이 쏘면 억울하지라 하지 와 옹기종기 다 멋있어 여기 뭔데? 가부짱 고 이렇게 많이 몰려있지? 어 좋아 이야 그만한 것만 계속 나오면 진짜 저한테 저런게 와야되는데? <웃음> 끝났어. 자, 아, 잘 놀러 갑니다. 오늘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이호가 그러니까 포인트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 쿨러는 3분의 2는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절반은 훌쩍 넘었는데, 어, 3분의 2는 조금, 어? 3분의 2 3분의 2는 안 되겠다. 절반은 좀 넘었고. 마리수는 얼마 안 돼요. 어, 46마리 잡았네요. 근데, 팔바귀를 넘어서 대포알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지난번보다 한 15마리 정도 적은데 찬거는 지난번보다 조금 들 찼어요 이대로 만족하고 잘 놀라갑니다 영목항 해성 피싱 해성 2호였어요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 사이즈가 커 오늘 정말 열심히 해주신 해성 2호입니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는데 왜 인기가 많은지 제가 승선해보니까 알겠어요